문다 제 78강 제입니다. 1 3 4문부터 136문까지 인데요. 오늘도 다는 못하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134문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 6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무엘상 24장 말씀, 뭐, 너무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엥게디 황무지는 그, 그 사해, 서쪽에 있는, 그, 유대 광야, 그,에, 있는 그런, 그, 굴입니다. 그쪽이 이제 다 석회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들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있었던 <웃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계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계곡과 계곡 사이를 건너서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방 말한다고 당장 쫓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지형들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 그세 사람의 성품,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세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기를 바랬다 어, 그리고 사실 다윗의 원수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울이에요 그것은 누구라도 다 확인하고 알수 있는 건데 그 교회 안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선으로 되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자기 휘하의 저기 군대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 그걸 생각하면 사울을 단칼에 없애도 쉬운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저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군대의 그, 그 장으로서 인간적인 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그 성품을 발휘하는 데 주력을 했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써서 그 일을 어, 이루어 나가실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뭐그 굴을 떠나가지고 아,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금방 뭐 와서 복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세우실, 세우실 것을 사울이 아니가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후손들이 걱정이 되니까 부탁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 그 약속을, 그, 맹세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지켜주죠. 지켜줘서, 뭐, 요나단 뿐만이 아니고, 그, 사월, <웃음> 그, 지금 후손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웃음> 신약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제 교회가 분쟁적 상황에서 또뭐 나는 개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 바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런 인간적으로 쫓아 나온 것들을 그 생각하면서 이게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토께로부터 났다 하는 것을, 그, 알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그때 독일 갔다 와서 이거 첫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고른들 사장 1절로. 이거를 곡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니까 그러니까 그, 그,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맡은 자가 주님께 충성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받는 것이 이제 작은 일이다. 그건 뭐 별로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 율법 아래에서 자책할 것이 없어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 문맥 속에서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토 안에서 그 직임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직임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직분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사람을 쓰셔서 하시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각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공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투표로 나오든지 이제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교회 질서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된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직분에 앉히고 그 교회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어 정독 시간에도 봤지만 에베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리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장장 3장 10절에서는 그그 창조하신자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또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웃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고 직임도 받고 그 질서 속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게 어, 실령하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안 되면, 그거는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참 주님이, 어, 이 세상에 두어둘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이, 이게 지금, 지, 지금과 질서 속에서, 어, 질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본문들이지만 지금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계해서 주어진 걸 생각하면 이제 각 사람이 그 자기 은사에 충실하도록 그 일을 그, 그 생명을 보존해 주고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함부로 시기하거나 함부로 <웃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제 뽑힘을 받은 자들로서 그, 그 일에 합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계명, 어, 뒷부분에서 이제 뭐, 윗사람과의 관계, 동년배와의 관계, 아래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고, 그것이 그 책무와 그 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살펴봤잖아요. 거기 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웃음> 지체된 현재들의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그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건설자인가 파괴자인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시편, 백일편에서도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붙잡지 않도록 그 더럽고 옛사람적으로 흔, 그 행보하는 저급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회에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토인들의 책무예요 <웃음>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 이루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중심으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이제 그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의 자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곧 자기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한 것이 대접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틀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잘 헤아려서 그 이웃을 위한 그런 생각, 행, 말,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요 내 안에서 안 나오니까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고쳐가야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성신을 의지해서 고쳐가야죠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그 교회 질서 속에서 그것을 취해 가요. 그래야 내가, 그,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거룩한 사회에 속한 자로서 나를 존대하는 거예요. 존귀여기는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도 함부로 해요. 예 육계명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 5계명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6계명을 공부할 것입니다. 특별히 4계명과 5계명을 자세히 길게 살펴보았는데 6계명부터는 가급적 간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134문에서 6계명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 육계명은 살인을 금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터에서 거룩한 사회를 세울 목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사회상이라는 것, 사회관, 인간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타락 안에서. 그 아주 부패한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이제 그 거기서 아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홍해 홍해에 죽고 홍해 빠져 죽고 저 빠져 적군들을 빠져 죽게 하고 거기서 건져 나오는 것이 그게 세례를 받잖아요, 신약에서. 그게 이 죄된 세력에서 건져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모아서 신해산 앞에 모였을 때이 식혜명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혜명이 이제 그렇게 물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또 약속의 영역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어, 이 개명을 내린 것입니다. <웃음> 거룩한 사회를 세울 목적으로. 그 모형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웃음> 쉽게 생각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여호와의 원수와 싸워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이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당연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채 합니다 가령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심지어 공적인 형집행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반대합니다. 물론,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벌인인데 그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이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동갑시켜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적들은, 그, 그,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1960년대, 70년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중앙정보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정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이북의 세력과 연대한 존재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기 재판관이 뇌물 먹고 있는 자들 편에 들어서 약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건데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형 폐지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동기는 뭐그런듯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럴지 아무튼 그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을 사용을 허용한다면 마땅히 그 사실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죄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가 더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지 얼른 들을 때에는 지당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반드시 그런지 않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그 것을 사람이 더 자비로운 척 해가지고, 그 해서는 안 된다. 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부하고 가정해 줬잖아요. 교회에는 칼의 권세가 없어요. 국가와 교회가 같이 있을 때는 칼의 권세가 이제,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국가와 그 교회 통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싸움을 했는데 아무튼 그 칼의 권세를 받았으면 그 칼의 권세를 행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음, 또한 우리가 이계명을잘 받아서 언약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려고 할때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교훈의 내용을 아주 형해화한다. 뼈따구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없이 그냥 형, 형, 형식만 어, 만들어 놓는 그러고도 왜곡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장로들의 유전 아닙니까? 어, 성경을 임의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주석을 붙인 것들이 탈무드나 개마라뭐미시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게 주어진 말씀을 그 형해화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뭐 수백 년다 여기 포로 귀환 이후에 <웃음> 537년, 뭐, 6년, 그때쯤 돌아왔으니까, 주전.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벌써 5, 600년 된 거잖아요. <웃음> 그, 그, 동안에그 쌓인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말도 못 해요. 율법에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쌓여, 쌓여 있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왜 나라가 를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됐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율법을 잘안 지켜서 그렇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냐 그 율법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정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강화해 놓은 것들이 그런 율법 해설서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위를 떠나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약대를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먹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21절로 22절 일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란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라가라고 하는 말이 뭐 이제 미,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거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안 그랬던 것처럼 안 그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내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풀어나가는 것하고 나는 그 스스로 선자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근데 스스로 선자와 같이 그 해석을 하고, 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 그 언어에서부터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 옛사람적인 표현을 하는 것. 자기 본인, 자기, 저기, 자기, 자기, 자기 본래의 처지와 위, 그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지옥 불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만 언론을 읽어도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인하지 말지라 계명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당하게 대하여 계명의 본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동물보호운동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같은 수준에 놓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짐승의 생명도 고귀하니까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짐승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의가 너무 지나쳐 가지고 생명은 동일한 것처럼 사람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돼야 되거든요 짐승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합당치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이 발전한 시대에 과학적인 방식으로만 생명에 접근해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모든 학문에 여왕같이 대접받는 시대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사상적으로도 왜 공산주의에서 사람은 상품이나 똑같아요. 또 행동주의 물리학, 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면 또 사람은 그냥 여러 화합 화합물의 종합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 외적으로 사람을, 사람의 가치를 아주, 어, 업수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천문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학문 활동을, 활동을 늘 지지하고 도와주었는데 마침내 바라던 결실이 맺혀지게 됐습니다.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금위환향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학문적인 지식을 확, 확인하고 그 업적을 함께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밤중에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가지고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빛을 비추는 한 별을 가리키며 그 별에 관한 설명을 그 아들에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는 그 별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 물리학적으로 그걸 천체 물리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인문학적으로 그냥 찬탄을 해 버리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 자식을 지지해 가지고 과학 도구로 만든 게 천문 과학 도구로 만든 게 진짜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별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아들의 말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천문학적인 설명보다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별의 본질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에 관한 자연 과학적인 설명이 인간 생명을 인격적으로 대하리라는 윤리적인 그 교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화학적인 화합물 정도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또, 또저 사상, 저 공산주의 사상에 사람을 상품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저 압제받는 프로레타리아들이 말이죠. 그 지, 지주들, 그 부르주아들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상품이니까.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그그 그, 그 아주 사회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해가고 죽여도 괜찮다. 그래서 그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프랑스 가서 그그 그, 공산주의 배운 그. 그 사람은 몇 백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웃음> 참 사람의 가치를 바로 모르고 그렇게 사람의 사상과 과학적인 그런 생각, 분석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건참 악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실리주의, 실용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 노인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가치 없는 자들을 외적으로 가치 없는 게 보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진짜 함부로 하는데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들, 노약자, 과부, 과부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주님은 여기 저뭐 지도 지도자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교훈합니다. 이 생령이라는 표현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짐승을 지을 때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여기서는 그 생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령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낱말입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식물과 달리 짐승들과 같이 숨 쉬고 움직이는 것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연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참 연약하죠. 뭐, 안개와 같은 그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연기나 안개와 같은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 그런 존재인데 그그 그, 것이 그런 것이 끊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 생명이 끊어지면. 그런 활성화 되는 것이 끊어지면 아, 그거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어떤 피저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혼인을 통하여 거룩한 사회를 세우고 생물들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웃음>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일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첫 창조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혼인하고 노동명령, 문화명령, 뭐 혼인명령 다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재창조에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물론, 완성된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죠. 그 가족 제도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직장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 비조물들을 새롭게 뭐 그렇게 안다스려도 됩니다. 그것그 거기선 완전하게 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목표로 아주 무한 증식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거죠. 주님, 주님의 수준으로 아주 무한 증식하는거죠. 참,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 타락해 가지고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는데 다시 살려놓으시고 어, 재창조 하셔서 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조물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수 있게 하신 것.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법과 제도, 저기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써나가 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걸 가지고 이웃을 높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걸 가지고, 만물 위에 뽐내고, 이웃을, 이웃 위에, 이웃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걸 자기가 다 취해버리고. 참 악한 거예요. 회복된 어, 존재다. 그리 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라고 하면서, 어, 이 예,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일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인생을 가까이하여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제 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독특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기서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살인을 금하실 때에도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금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을 그 이때도 사실은 1차 그 다심판하셔가지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다 심판하시고 아 다시 그 살리셔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그 어떻게 보면 그첫 창조의 약정들을 다시 보장하시는 내용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에게 그 본분을 그 얘기하시고 첫사람에게 했던 본분과 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런 표현들이 그첫 창조회 때 보여줬던 것을 노아 언약 때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창세의 구장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며 언약을 그와 세울 때 하신 아, 말씀입니다. <웃음> 이 말씀 중간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본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 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구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 셋계열 말고 가인계열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악의적으로 번성한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죽이시고 다시 시작하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게 나가라 하는 것은 다시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이웃을 존귀 여기는 그런 책무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고귀한 가치가 됩니다. <웃음>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도 안에서 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한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목, 성문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온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사람이 천하를 얻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생명의 본의를, 생명을 주신 본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구원 얻은 후사가 돼서 생명을 얻는 본의를 이룬다면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이웃의 인권을 세우는 일을 한다면 그처럼 큰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세상을 다 쥐고 흔들어도 그, 다른 사람 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누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그, 가난한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생명을 주신 본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 그 계명이 목표 순종해서 목표하 그 계명을 순종해서 목표하는 일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말 그것이 창조의 목적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그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을 안 보지만.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웃의 생명을 세우는 일은 생각하는 것부터 건져내야 되고 말하는 것이 이웃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김홍전 목사님은 이웃에게 그 농담도 하지 말라고 사신을 했는데 그 인문학, 그 성경적인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부욕해 하는 그런 그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받은 존 그잘 쓰는 사람으로서 그 표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부욕해 하고 이웃을 격조 높게 하고 품이 있게 하고 근데 이게 이 자기 자기한테 비웃장않 틀려버리면 말 함부로 하고 그냥 없을 때는 다 욕하는 말을 살인 그게 살인, 살인하는 거다 이거요 <웃음> 특별히 우리는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에서 서로를 얼마나 고귀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값을 주고 취한 생명이니까, 저 사람이 거지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은사자들은 뭐 목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식으로나 감성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바로 속에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 사실을 갖고, 또뭐 목사도 그거 말씀대로 자기가 또 누려가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걸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건데, 전부 자기, 자기 그 정욕을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들로 사용하면, 그것처럼 악한 게, 그건 지옥의 가운데에 들어가, 게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은 씨 혼인할 때그 제일, 부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언어를 순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말, 말을 했는데, 그 언어를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 언어, 그, 그, 그, 가정제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가 없어져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것들을 거기서 가서 쓰는 거지, 여기서 생전 안 써본 걸 거기 가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로의 가치를 사람, 사람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핏 값으로 준그 가치로 보면 존귀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말을 절대 하면 부끄러웠고, 조금 뭐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으로 조하게 여기는 것처럼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을 무시해 버리는 게 어디? 거룩한 사회에서 육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려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그런 믿음과 사랑, 신병이 있어야 할 것. 목숨도 버려야 되는데, 언어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수준에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어, 존귀 여기는, 그래야 이웃, 이웃 사랑을 이제 그 부모 에게 잘할 수 있고 또더 나가서 아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